정치건, 종교건, 경제도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제일 하기 쉬운 게 저기 다단계 같은 거요. 그 사이비 종교성 없으면 잘안 돼요. 신격화하고 너도 나처럼 될수 있어 하면서 다 포섭하는 겁니다, 다단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종교성, 정치적으로도 나를 찍으면 너는 천국에 갈수 있어. 다단계, 내, 내가 하는 이 다단계 뛰어들면 너도 천국 갈수 있어. 예전에 막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해가지고 저한테 책까지 줘서 읽었더니 돈과 시간을 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 다른 직업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 이 있으면 돈이 없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과 시간을 다 손에 쥘수 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 이게 거이 되려면요. 맨 위에 놈부터 가진 놈들이 다 보살이어야 돼요. 위에 놈이 먹어버리면 끝나요. <웃음> 쫙 빨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해도 이 돼. 보살도가 창궐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정치, 경제, 종교 어디 하나 그 종교성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사람 세뇌시켜서 꼬셔서 끌고 가자는 주의지. 근데 이 보살도만은 그세뇌 걸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본래 제정신 찾게 해주는 게 보살도거든요. 네 정신 찾아, 이거예요. 내말 들어도 아니에요. 보살도는 네 정신 찾아지. 정신 차려. 너너 너 너, 너의 내면에 소리를 들어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자명하다고 하니, 찜찜하다고 하니. 요거 해주는 사람 없으면요. 정신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뭐, 재밌는 건 여기서 빠져나오면 여기 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저기 걸려서요. 어딘가에 걸려있어요. 난 종교는 빠져나왔으론 정치적으로 어딘가에 빠가 돼 있고요. 정치까지 빠져나오면 또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몇 년에 100억을 벌었대. 거기 또 빠져있어요. 그런 양반들 그 사이, 끝없이 사이, 사기꾼들 걸리는 데도 또 끌려가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극적이에요. 제가 요 10년 안에 일지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10년 안에 100억 만들기가 솔,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오면 문제는 그걸 걸어놓고 온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그 양반은 100억을 벌고 있어요. 황당하죠. 그거 들으러 갔다가 가면 또 뭐하냐, 또그 잠재의식, 무의식의 긍정적인 언어를 때려 박아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돈안벌려는데 그럼 네가 네, 네 정신이 부정적이라서 그래. 거기 면피가 다돼 있어요, 거기는. 딱 이론상. 긍정적인 걸 박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크릿 가서 왜전 가난할 거예요? 넌왜 가난을 선택했니? 그럽니다. 왜, 네, 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넌왜 가난을 원했니?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줘요. 그럼 당황스럽죠. 또 자책을 하고, 이게 결론을 뭔지 아세요? 약자는 계속 자책으로 끝나요. 내가 못나서 이렇고,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고, 있는 놈들은 나랑 정자가 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뭐 윤회론까지 들어가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집니다. 이게 정치, 경제, 종교, 이 갑질하는 요령이에요. 사기치는 요령이에요. 보살들은 거기안 속습니다. 왜 진실을 아니까. 개 수작 부리지 마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양반이 보살이. 알아야 운이 확신을, 확신에 가득 차서. 근데 일반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못해요. 왜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버리면요. 계속 갑질, 갑질에 피해자만 되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옆에서 방관하고 있거나 누구 당하는 거 보고 있거나 내가 당하고. 당한 애들 보고 있다 보면 언젠가 내네 차례 옵니다. 나, 나까지 나 당해요. 이런 게 고등 침팬지 사회에 돌아가는 공식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왜냐하면 그 양반들도 자기 재주기 때문에 그거 부려서 살아야 되거든 자기도 강자 되고 싶으니까 남들 딛고서라도 가야 되거든요.